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아내만 남겨두고 해외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현관 입구에 경비 아저씨한테 물었다. 어유 선생님 어, 오랜만입니다. 어 어디 뭐 멀리라도 갔다 왔나 봐요. 네그 어, 예, 예.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요. 그 선생님 제가 그 출장 간 사이 에 혹시 저희 집에 누구 찾아온 사람 없었나요? 아그 특히 남자요 남자 남자 없었나요? 아 없는데요. 아그 짜장면 배달하는 청년 있잖아요. 그 총각이 이틀 전에 한번 왔었어요. 어, 아난또 뭐라고? <웃음> 그럼 안심이죠. 아 그럼 수고하십시오. 그런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. 아유,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청년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. 아니 뭐라고요? 하나 아, 참말로 이옆현내가 또. Woof, woof, woof!